안녕하세요 이큰타로 시청자 여러분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재회바라기에요 해바라기처럼 그이만을 생각하고 그녀만을 생각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재회를 주제로 오늘은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는요 1번, 2번, 3번, 4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를 다 고르셨나요 네, 카드 고르실 시간이 부족했다면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침착하게 골라 주시고요 저는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제외란 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는 관계는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쟤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음, 많은 아는, 많이 아는 상태에서, 또한 헤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음,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헤어졌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 될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보조카드부터. 어, 이 행매는요, 멈춰져 있는 것도 되지만, 기회를, 어, 기다린다, 기회를 포착한다, 기회를 노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 매달려서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 생각도 많이 하죠. 어떡하면. 자, 왜, 자, 무엇 때문에 매달려 있는지 한번 보조카드를 뽑아볼게요. 음. 우리 1번 그 파랑새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음, 당장이라도 연락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고 근데 뭐 때문에 헤어지셨을까? 음, 어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조카드를 더 뽑아볼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디 봅시다. 이분이 먼저 고백을 해오셨는데요? 고백을 해오셨는데 왜? 아. 이 우리 일본 카드 분들은, 어, 이분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거예요. 원만했을 건데, 어 그리고 이 파랑새 분들의 그 상대방 분들께서 먼저 마음을 전해와서 어그 아름다운 이제 보랏빛 어,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런데 이 관계가 그렇잖아요 사, 관계가 지속되면 늘 처음에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쵸 어 처음에는 그냥 너 아니면 안돼 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붙어있고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지. 헤어질 때 되면 아쉬워서 두손꼭 잡고서 그냥 집에 가자마자 까똥 자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그냥 뜨겁게 연애를 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오는 어, 너무 익숙해져서 오는 더 이상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 왜냐하면 관계가 올해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쌍방이 다 그렇겠죠.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어, 좀 외모서부터 뭐든지 소홀하게 되지 않았나 음, 너무 익숙해진 탓에 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전에는 둘이 딱 이렇게, 연애할 때는요, 자동적으로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멀어져요. 그쵸? 왜냐면 연애가 더 재밌으니까. 친구 만난 게 뭐가 중요해. 일단은 연애에다가, 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친구 관계도 소홀해지고,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갖다가 만끽하는 거죠. 응, 음, 만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익숙해지고, 이제는, 어, 친구들하고 놀, 나가고도 싶고 그냥 그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지. 친구들하고 막, 음, 저기 막 술집도, 고프집도 가고, 삼겹살도 가먹고, 막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해야지. 시간을 빼려니까. 어, 이제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거짓말은 아니죠. 어, 나쁜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렇게, 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어,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혼자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 혼자 있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음, 그게 어,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 내가 아니라 너로 인한 그러니까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한테 예,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에요. 잠시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래야 되나? 어, 잠시 관계가 소원해진 것 뿐이에요. 어, 이, 이, 이분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지. 여전히 남아있고. 왜냐면, 어, 이사, 이 파랑새 분들의 상대방의 분께서는 스윗하기도 스윗하지만 좀 방역도 있었을 것 같아. 어. 뭐 이렇게, 뭐지? 그 우유부단하게 고백해 말어, 고백해 말어. 아니야. 그냥 탁 남자답게 고백했지 않았나. 그런 거에 이끌려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음 그랬는데. 음, 맞아요. 어, 뭐 때문에 헤어졌냐면 시간의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음, 옛날에는 나하고 100이면 온전히 100을 다 같이 해줬었는데 90, 80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100에서 90이 될때 10이잖아요. 그 10에 대한 거짓말은 굉장히 라이트했어요. 음, 가벼웠어.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점점점점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0이 되고 어, 나머지가 90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그냥 무너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어. 그게, 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쌓이다 보니까, 무너진 건 한순간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것이 있잖아요. 음, 누적된 것 때문에, 이 관계가, 어,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도대체, 그니까 이, 우리 파랑새 분들은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 사람이, 근데 이 파랑새 분의 상대방들은, 조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음, 전에는 백이면 110을 줬고 120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줄게 없는 거야. 그게 시간적인 여유든 어떤 마음적인 여유든, 어,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것도 점점, 점점, 그러니까 과부하에 걸린 거죠. 처음에는, 어, 작은 걸 해줬다가 샥인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벤트 때마다 뭔가를 계속 해줬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리지 않았나. 어,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거를 챙기게 되는 거지. 음. 여기 킹 오브 펜타클을 보면은요. 이킹 오브 펜타클은 그쓸 때는 잘 써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곳에는 잘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우리 파랑새 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출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카드의 단점은 뭐냐 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필요에 의해서다 이거예요. 감정이 정같지 않아지니까 점점점점 점점 어, 여러분들을 항한 것들이 줄어들게 되지 않았나 어, 이벤트 때도 전에는 뭐뭐 뭐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우리 파랑새가 원하는 건다 줘서 음 파랑새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하면 말하기도 전에 저번에 이거 이쁘다 그랬지 자, 우리 파랑새를 위해서 준비했어 뭐 이랬다면 시간이 갈수록 어 자기야 나저 이번에 어 이게 이게 갖고 싶은데 이번에 이베, 내 생일 때 이거 해주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저번에 해준 것도 있잖아. 어떻게 매번 이벤트 때마다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되냐 이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맛집을 가서도 옛날에는 좋은 데를 갔다면 은 점점 맛집이 비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는 김밥천국 같은 데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근데 이이 이 분도요 여러분한테 마음은 남아 있어요 음. 어쩌면 쌍방이 다이 보면 킹컵이 아까도 킹컵이 나왔는데 여기 킹컵 킹컵이 나왔죠 이, 어, 이 분이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해요 음. 여러분들을 계속 주시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이 있잖아 계속 정이 있잖아 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분도 여러분들을 어, 그리고 또 그렇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연애 막할때막100 120 100가 100 아니라 110% 120% 썼다가 차츰차츰 시간을 줄여가고 친구들들이랑 놀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별거 아니거든. 뭐, 뻔하지, 뭘 그래요. 뻔하지. 어,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못 갔던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시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괜히 한번 찔러보는 거지. 뭐 해? 어, 잘 지내? 어, 뭐, 사귀는 남자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괜히 간, 간을 본다 그래야 되나? 어, 간을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지를 내준다면 이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요. 어, 1번 카드 여러분들이 <웃음> 맞아요. 이제 근데 이 다가오는 가정에서 이분 고 이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리액션이 이분하고 이렇게 약간 엇박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운했거든. 나는 서운했거든. 근데 말 한마디로 이 서운한 감정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 예, 의견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나고. 그리고 자기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거는, 저거는 이렇게 따지게 되지 않나. 음.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저스티스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야. 실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분을 원해요. 이 분을 원하지만 어, 이 분이 정작 다가왔을 때는 냉정해지는 거죠. 음. 그러다가 이분 떠나가면 어떡 하려고. 이분 떠나가면 또 내가 후회할걸요. 왜냐하면 두분다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툴툴 음. 맞아요. 툴툴거려요. 여러분들이 툴툴거려요. 다가오는데 툴툴거려 음. 왜냐하면 서운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속을 잘안 보여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건가 실제로의 마음은 그 사람과의 그 재해를 바라면서 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쌀쌀맞고 어 내 마음을 갖다 그 사람한테 온전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재회가 될 때까지는 약간의 어 줄다리기가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 주신다면 재회는 순조롭게 될것 같아요. 재회는 음. 순조롭게 될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그광이 저기만 이, 그 광, 이, 저기 뭐야, 이 뭐죠? 이, 이거 뭐지?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 마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나요. 음. 왜냐면, 그렇잖아요. 한번 무너진 거는요, 다시 쌓, 다시 쌓아 올릴 때는요, 그, 그 처음에 보다 두 배의 노력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졌을 때는 그만큼의 크기의 서운함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해를 원한다면 그... 그 뭐지? 너는 이랬잖아. 네가 이랬잖아.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음, 한 발짝 물러서야지만이 이게 재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서운하들 정작 여,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나를 서운하게 했더라도 물러서야지 한 발짝 물러서야지만 제외가 가능하다 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관계는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된다 자 그럼 우리 천사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퍼펙트 음, 타이밍 네, 제외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을 해주네요 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그래도 이분하고 전에 관계를 쌓아 나갔을 때는 그만한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반하게 할 만큼. 그아 그렇다면, 완전히 정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 이런 거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음. 진정으로 죄를 원한다면,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어떠한가. 왜냐면 사랑은 타이밍이에요. 음, 너무, 어, 밀어내면, 그니까,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을 원해요. 끌어당기고 싶지만, 어, 여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한 번에 넙죽? 이러다가 계속 그걸 튕긴다 그러죠, 일명. 튕기다 보면, 이 사람은 시들해져서 가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게 좋다. 음. 어, 서운한 마음은 나중에 둘이 더 알콩달콩 지내면서 그 뭐지? 보랏빛 향기로 다 없앨 수 있어요. 음. 다 없앨 수 있어요. 음. 지금은 너무 혼자 있었던 시간, 나를 혼자 내버려 떠줬던 시간들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할 수 있지만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음, 재해를 원한다면 너무 어, 튕기지 마라. 음, 튕기면 이거는 물 건너간다. 오면 받아줘라. 와도 너무 가볍게 가볍게 오는 거니까 이게 뭐야? 나간 보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그 어, 말을 뾰족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오든 무겁게 오든, 일단은 재활 의사가 있다면은, 본, 우리 파랑새 여러분들도 한번 가볍게 받아주는 것서부터 시작함이 어떤가라는 우리 이큰 타로의 생각입니다. 네,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자,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카드 리딩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1번 카드는요 제가 가능해서 제가 너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해피 엔딩을 원합니다. 해피 엔딩을 좋아해요. 음오오오오 음. 오, 오, 오, 오, 이거 나중에 음. 자. 보조카드부터 뽑아볼까요? 음. 처음엔 그래도, 어, 뭐지? <웃음> 이두 분이 사귀실 적에, 그래도 서로서로, 서로 이게, 그,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그 시간적인 조율을 많이 했나봐요. 서로서로. 음. 서로. 음. 근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관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 하게 되었을까 음.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갑자기 끝났는데요 그리고 이 관계가 그렇게 크게 오래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썸하고 썸하고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 제대로 된그 알아볼 시간도 없이 갑자기 무너진 것 같은데요? 왜지? 음, 응? 왜지? 어제 봅시다. 아. 혹시 상대방이 양다리였나? 양다리? 근데 이게 보니까 본격적으로 연애가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음. 그러니까 그, 그거죠. 그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 파랑생분들이 약간 시선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선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이 사람을 뭐지? 또 주익 있게 봤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주익 있게 봤던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게 오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았나. 응. 음. 그 제가 오늘 어딜 이제 뭐 치과에 갔는데 어떤 두 아줌씨가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그그 그 교회에서 어떤 저기 막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방과 이렇게 해서 손을 계속 이렇게 손을 잡고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손은 좀 놓고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래요 음.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렇게두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누가 뭐 자기 남 자기 남편 응? 어? 훔쳐볼까 가 그래. 나도 남편이 나도 남편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손 잡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그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해 봐요. 누가 내 남편을 계속 손 잡고서 계속 얘기하면서 내게 내 계속 손 잡고 있어 봐. 그거 짜증 나는 거거든요, 솔직히. 나그 그니까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악수하고 그냥 끝내면 되지 계속 얘기하면서 자꾸서 얘기하왜못하아 자꾸서 얘기해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오해 음, 기분 기분은 나쁘죠 어, 기분은 나쁜데 어 그런 오해로 인해서 이 관계가 갑작스럽게 무너진 게 아닌가 어 왜냐하면 좀 깊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꼭 이게 깊은 사이하고 깊지 않은 사이를 그, 잠자리로서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옛날하고 좀 달라서, 좀, 잠자리를 좀 빨리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 많잖아요. 어, 어 그러, 그러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미래를 약속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 아니었지 않았겠나. 그래요. 그 상태에서, 어떤 오해가 불거져서 이 관계가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음, 그래서 이 파랑새 분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음, 현실적으로, 어, 바라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은 여러분들에게 대한 마음은 그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음 이에 타산적인 음 이에 타산적인 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외모가 외모에 좀 자신감이 떨어지세요? 음, 묻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음. 어좀 본인이 조금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자격지심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 관계를 너무 성급하게 정리하지 않았나 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게 후회가 되는 거지 세상에 그 왜냐하면 너무 빨리 성급하게 결정을 하면은 요 후회가 올수 있어요 음. 그리고, 그, 그런 것도 있어요. 가치관의 차이? 음, 어떻게, 그니까, 본인이 그게 설령 오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죠. 근데 뭐, 사람마다 그 포인트 오브 비유라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우리 파란새 여러분들께서는 내, 나, 내 관점에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음, 용납이 안 되니까,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다라고 봐요 이분이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음, 비록 어, 관계가 갑작스럽게 끝냈지만 이,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일단은 어, 원치 않는 휴식에 들어갔다 음. 어,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입장인 것 같고 어, 이분이 아직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그래 하고 딱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미련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더 나한테 다가오지기를 되게 기다리는데 이분은 아직 움직일 생각을 안해 그러니까 나도 안해 너도 안해둘다안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 카드를 보셨겠죠 음. 여러분들이 다가가기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해요. 아내라는 말을 갖다가 싫어, 너 가라는 걸갖다 우리 파랑새 분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 꺼져 그래 놓고서, 올래? 이럴 순 없잖아. 그죠? 어, 이분도 마찬가지네. 다가오긴 올것 같은데, 빨리 안 와. 응 어, 빨리 안 오네요. 음, 애매하다, 애매해. 어, 또 결정을 그러니까 우유보다 쌍방이 쌍방이 애매한네 마음은 있어요. 음, 갑작스럽게 무너졌다고 해도. 음. 고민 중이시도것 같네. 이렇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시고 있다. 이 남자분이 그렇게 성격이, 막 이렇게, 이렇게, 그래! 예스 오너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대답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예스 오너가 빨리빨리 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뭐지? 오해를 불러올 만한 행동을 한게이 사람의 성격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거절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껑이 열린 게 아닌가 음. 솔직히 남자가 이러면 음. 꼭 남자라는 법이, 라는 법은 이법 없지만 상대방이 이러면 짜증을 나요 입장을 갖다가 똑바로 해줘야지 안, 음. 아니 그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뭐 누가 뭐 가, 같이 차 마시자 그러면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술 마시자 그러면 술 마시고 거절하지 못해서 다 끌려갈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음, 이 사람도 마음은 편치는 않네요 음, 마음은 편치는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할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먼저 얘기 꺼내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음, 둘다 우유부단해 여러분도 우유부단하고 이거 언제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일단은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음. 대화를 시도해보시고 그리고, 나는 너 좋은데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안부 정도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음. 아직 상대방의 속마음을 확실하게 모르잖아 음. 그리고 이분한테는 주변에 여러분들을 뚜껑 열리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거예요. 음. 맞아요. 없지 않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번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해보고 친구처럼 한번 있어보면 어떤가. 그러다가, 어 그러다가, 어,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너 우리 사겨.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어, 그런 거 어. 그런 걸로 하다가 어, 서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때 뭐 우리 오늘부터 일일할까 그래도 되지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천사님들은 우리 이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리커버리가 나네요. 음, 관계는 회복될 것이다. 음, 회복될 것이다. 자, 여러분, 어, 카드가 <웃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정말로 바라요. 근데 사랑은 항상 타이밍이에요. 어, 너무 빨리 다가가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질질 끌어도 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 말을, 어, 속도를 낼 때는 막 때리잖아요. 그렇지만 속도를 이렇게 내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장애물을 미쳐못볼 수도 있어요. 천천히 꾸준한 속도로 달려가는 기술을 연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음, 그리고 어,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은 뭐 다들 날씬하고 이쁘더라고요. 음, 본인이 그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다 자신감이 없진 않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오히려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멀리서만 보고서 오해를 하고서 설마 제가 뭐 나를 좋아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한 연애는 아니니까. 음. 완전하게 연인으로서 발전된 관계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 지레짐작으로 헤어질 수... 커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말로서 확인하지 못했던 관계 음. 지레짐작하고 넘어가셔서 제가 나를 좋아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 혼자서 시작하고 혼자서 끝내지 마시고 일단은 서서히 다가가보라. 그냥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너 점심에 뭐해? 음. 뭐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우리 밥 먹은지도 꽤 됐잖아. 우리 너너 너 좋아하는 뭐 순대국밥 먹으러 갈까? 뭐 아니면 너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아니면 나 스테이크 사줄래? 나 꿀꿀해. 나 스테이크 먹고 싶어. 이러든지. 응? 그렇게 하고 관계를 조금 한발한 한 발짝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가보면 어떨까? 응. 덥석대고 고백부터 해보면 클린이하죠 응. 상대방의 정확한 의도를 갖다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자 2번 카드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해요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재회를 주제로 갖고 나온 이유가요. 8월에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 그래서 재회를 갖고 나온 건데, 자, 어제 봅시다. 음. 이분은 로맨틱하거나 아니면 되게 감성적이신 분 같아. 음. 이분은 헤어지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음. 헤어, 이분은 확실하게 헤어지신 분이 맞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이분들은 지금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요. 음. 내 노력에 대한 그 주변의 평가가 너무 쎄해. 어, 너무 쎄해. 음. 어, 이분은 좀 우울하시네. 음. 나는 괜찮아. 응, 나는, 어, 난 괜찮아. 그래, 나는, 나도, 어, 그냥 나 편한 대로 살 거야. 라고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마음은 안 그래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배신을 당한 것일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이, 우리, 파, 이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어, 이, 거 보세요. 이, 지금 쳐다보면, 이, 이 얼굴 봐요. 아련하죠? 음. 우리의 좋았던 시절, 음. 자, 뭐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됐나?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이 분은 저거 같아요. 어, 동료, 친구,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어떤 모임, 요즘 모임 많잖아요. 뭐 산악회도 있고, 뭐 자전거 타는 모임도 있고, 뭐 여행 모임도 있고, 뭐, 뭐 맛집 투어 하는 데도 있고, 음, 학생이라면 학교에 뭐 서클, 동아리 이런 데서 만났던 분이고, 응?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사내 커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의 이 싸한 시선도 굉장히 이분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려니. 음. 그냥 모르는 공간 서로 모르는 공간에 있던 사람이 만났으면 만났다 헤어져도 이, 여론이라 그러죠? 여론이 이렇게 막, 뭐, 그 뭐지, 구설 같은 게안 생겨요. 음. 근데 한 공간에 있던, 한, 같은 모임에 있던 사람하고 사귀었다 깨어질 때는요, 그래. 이분은 딱 보니까 조금 뭐랄까, 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밝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래, 내가 이래 나는 이랬어 이렇게 자기를 피하라는 이런 그게 좀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음. 그냥 이렇게 막 이런 이런 걸갖다잘 자기 피하를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되게 많이 맞았다 그러니까 구설에 많이 오르라 내렸다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다 라고 보조 카드에서는 말을 해주네요 음. 어.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해서 실망도 많이 했다. 맞아요. 너무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를 고려하지 않는 음.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안볼 사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마주쳐야 돼.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좀더 부드럽고 유한 방법으로도 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분들 정말 재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이렇게 깊은데. 음... 상처가 이렇게 깊은데 정말 재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그게 더 궁금하네. 음. <웃음> 여러분들이 헤어지자 그러셨어요? 헤어지자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그걸 알고 싶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 그, 이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요 시기가 딱 지나가면은요, 또 기억 안 해. 그, 그, 그 뉴스 같은 데서 있잖아요. 뭐 하나를 덮기 위해서, 뭐 하나를 터뜨리잖아요. 그쵸? 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로 묻히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너무 그런 거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음, 빨리 딛고 일어나야 돼. 왜냐면 밝은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나올 수 있잖아. 음. 뭐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이, 이 슬픔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눌러 앉으실 건데 음.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음. 음. 이제 거반 거반 다 털어 버리셨나봐요. 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타이의 타이에 의한 자유 자의, 자의가 아니라 타이에 의한 어. 쉼? 음. 그, 쉬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 쉬어가는 거. 타이에 의한 지금 쉼을 쉬고 있지 않나. 휴식. 어. 말로는 휴식이지만 어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지금 이 타임에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타이에 의한. 그러면은, 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원한다면 이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음. 여러분이 원한다면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에 내용이 안 나와서 이걸 갖다가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음. 끝난 관계라는 걸 갖다가 인식은 하고 계신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이 조만간 음, 이 사람하고 만남을 갖지 않을까 음, 만남을 갖지 않을까 어, 만남을 갖지 않을까 싶네요 음, 내용을 모르겠네 페이지. 헤어진 이유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헤어진 이유를 갖다가 좀 알고 싶은데 왜 헤어졌는지 알아야 이게 재회가 좋은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이 이 파랑 우리 파랑새 분들이 이분하고 다시 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중인데. 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어. 생각을 다시 한번 본인도 본인의 생각을 제대로 모를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이분의그 뭐죠 헤어진 이유가 나왔네 헤어진 이유가 나왔네 음. 여자 문제가 있었네요 제3자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 음, 헤어진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되게 원했던 것 같아요 어, 마음을 되게 원하고 있는데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헤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제3자는 아, 좀 여러분 조금 다시 한번 제, 어, 저기, 마, 제대로 한번더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재회를 원한다라고 하면 재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음. 이, 여러분의 관계가 파톤한 거는 이 끼어든 사람하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었나. 음. 그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들 그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음. <웃음> 여러분들이 곧 움직일 것 같네. 여러분들이 이분을 많이 좋아했나봐요. 음. 이분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올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음. 음. 내예생대로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는 대화를 해봐야 알것 같아요. 음. 자 어디 보, 자 음. 어제 일단은 천사님의 조언을 한번 봅시다. 오퍼튜니티. 기회는 맞아요. 기회는 왔어요. 기회는 왔는데 다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는 왔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기회는 왔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 여 우리 파랑새 분들에게 음 전폭적인 그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 적어 있잖아요 니가 이러면 나도 이렇게 할게 라는 조건부 음, 조건부적인 어 제외가 가능할 수 있다 음. 도움이 되셨을까요? 음, 어,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어 하는 거는 <웃음> 카드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방향으로 100%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 조건부적인 제외라도 하고 싶다면 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다하지 않으면 항상 미련과 후회가 남기 마련해요. 이 미련하고 후회, 아 미련, 아련함 이런 게 남아요. 내가 조금 더 그때 잘하지 않았으면 됐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이 우리가 끝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아쉬움 때문에 다시 만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이 이분하고 또재회를 하고 싶다면 재회는 가능하다. 음, 재해는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이 미래 여러분들은 굉장히 밝은 미래를 꿈꾸었지만 그분하고 다시 재해를 하게 되면 이밝이 이 미래가 밝을지 아닐지는 미지수다 음, 카드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음, 이, 이 오늘의 이 리딩은 재해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재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만나봐야 조건부든 뭐든, 마음을 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야 좀더 자기를 갖다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삼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끝.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우리 4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음. 어, <웃음> 아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죠? 아, 아. 미리 열어보렸네아 보셨다면 참자 일단 이제 카드 리딩을 할게요. 우리 4번 카드 재회 바라기 여러분들. 아이 이분들은 왜왜뭐 때문에 헤어졌을까? 카드 좋은데? 주변에서도 좀 받쳐주는 것 같은데 일단 부족하다 한번 뽑아볼게요. 뭐 때문인지. 관계가 조, 어, 좋았 좋았었던 것 같은데 왜 여러분이 이분한테 음, 사무적으로 딱. 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음또 음, 소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왜 왜 그랬지? 음, 알것 같기는 해요. 음, 음 알겠다. 이분이 박애주의자 그런거 있죠 박애주의자 어. 그래서 인기가 참 많으신 분 인기가 그 파랑새 분들 파랑새 분 일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상대방 분이 인기가 참 많았어 어. 어뭐 회사면 회사 사회면 사회 교회면 교회 동호회면 동호회 어. 우리들의 우상 음. 왜냐면 성격이 좋으니까, 어, 성격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야, 우리, 음, 우리가 조금 더, 어, 난 자기랑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싶은데, 자기 그거 좀 시간 좀 줄이고 나한테 내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파랑새야 나너 알잖아 나 이건 꼭 해야 돼나너 만나기 전서부터 해왔던 거고 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나, 나만 나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만 시간을 내줄 수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파랑새 분들하고 어떤 분들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어 그러면 자기야 자기야 세상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대 그러면 아네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서운하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치나 내가 잘했건 못했건 내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너무 그래. 공정하게. 아, 야 들어보니까 우리 파랑새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파랑새 사과해? 뭐 이런 식으로. 짜증나는 거지. 음. 내 남자면 일단 내가 자잘못을 떠나서 일단 내 편을 들어주고 파랑새야. 음, 그래. 알아서 오빠가 알아서 할게. 파랑새 저기 잠시 집에 가 있어. 음. 뭐, 이렇게 딱 해놓고서 그 사람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들어보니까 니가 잘못했네! 사과해! 사과해! 막 이러니까 열받지. 음. 그러니까고 뭐, 저기 막, 주변에서 여자들이, 어머! 파랑새 오늘 화장이 왜 그래? 어파 화장이, 화장이 떴네? 그러면은, 이제, 내 남친이라는 인간이, 어디 봐, 어디 봐! 진짜 떴네? 뭐 이러는 거야.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요.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니까,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남편이 돼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어. 그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 그리고 뭐, 주변에 꼬이는 이상이 너무 많아. 자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너랑 나랑 연인이면, 열한 날 연인이면,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게 사귀는 거고, 그게 연인이지. 뭐, 그, 뭐, 내가 설령 잘못했다 그랬더라도, 그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대화가 되지 않지 않았겠나. 어. 근데 처음에는 뭐, 탱컵 나온 걸로 봐서 는 만족하는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 탱컵이요. 애 보면 되게 다정하죠. 음, 자정한데, 무지개도 있고, 이렇게 보면 행복해 보이죠? 응, 음. 근데 뭐야, 뒤가, 뒤로 보고 있잖아. 이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이 감정이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음,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니까, 이미 끝까지, 10이라는 숫자는 거의 끝까지 다온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어, 끝까지 다 왔으면 뭐예요? 권태이지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나만 바라봐주던 그 해바라기가 이제는 남바라기가 된거지. 음. 권태기다. 권태기의 부정적인 면으로는 권태기라고도 봐요. 음.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는거예요 음.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는거야. <웃음>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관계를 좀더 조... 이제 제, 뭐지?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봐요. 음, 다 했고 그래서 어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우리 파랑새분들은 주변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새로 어,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도 고민을 해, 하고 있지 않나. 새로운 시작. 어, 주변에서도 아마 그럴 거야. 그냥 너,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라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어, 없지 않다. 왜냐면 여성분들이 잘, 잘 나가는 분, 네, 또, 음. 그리고 이분이 거짓말도 좀 뭐죠? 음, 자기는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지만 거짓말에 하얀 게 어디 있고 빨간 게 어디 있어.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음, 말로 하얀 거짓말 뭐 이런 거. 그 하, 거짓말에 하얀자 게꽤더 음, 하얀 자 붙이는 게더 나빠. 하얀 거짓말 그러면 뭐라 그럴 수 없잖아. 그니까 러이 사람은 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자기 세계에서 어 나오려 들지 않아, 어 나오려 들지 않기 때문에 어이 분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제해를 어 원한다면 그냥 이이 이 사람 이대로를 갖다가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이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 그걸 그 갖다가 참아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또 다정다감한 면이 있거든 내가 이때껏 나쁜 것만 쭉 말했어요 왜냐면 헤어졌으니까 헤어질 때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만한 이유를 갖다가 말한건데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것도 잘들어줘 어. 왜냐면, 하그렇잖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해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재해를 원한다면 재해는 가능합니다. 재해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재해를 하더라도, 이 불안불안한 마음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음. 불안불안한 마음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음. 그리고 그개 중에는, 어, 중에는 그 부모님들한테 인사를 그러니까 부모님들끼리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덜어는 그 결혼의 말도 나왔을 거예요 음. 결혼의 말도 나았을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음. 그 근데 거기까지 끌고 가 우리 이제 이만큼 끌고 올 때까지 많이 지치지 않았나 음. 가족들하고 가족들이 좋아해요 이분 음.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음. 야 뭐하라 뭐 걔를 다시 만나려고 드냐 이런 말안 해요? 말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행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맞아 이분하고 보내온 시간이 너무 많아. 어. 그래도 좀 연애 기간이 된, 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음. 맞아 음.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언제쯤 제 음. 제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려나 음. 여러분들이 다가갈 것 같은데요 이분은 뭐 아쉬울 게 크게 없어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 그 부족한 점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요. 여러,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누구에게 세세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거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이분은 아니야. 어. 이분은 그, 이분은 좀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분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천사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까 살짝 나와가지고 알류레디. 음. <웃음> 제가 보족하던 그때그때 그때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가가려 고 하는 게 아닌가. 어, 다가가려 고 한다. 그럼, 다가갔을 적에, 일단은 재해는 가능하다. 음. 그렇지만, 결과는 그닥 좋지 못할 수 있어요. 음. 재해는 가능하지만, 재해 후에, 음. 제외 후에, 음. 가, 제외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진을 다 빼. 음. 진을 다 빼고, 제외하고 나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음. 재고를 할 확, 확, 확률도 높아요. 아니면 지금 재고하고 있던가. 음, 맞아요. 지금, 음, 지금, 이제, 나아가기, 그러니까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재회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운 그 상태에서 지금 재고에 들어갔다. 음, 아니면, 어, 둘중하나예요 재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실망감에 의해서, 이 관계를 갖다가 더 발전시킬지의 여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회는 가능하다. 재회 음. 오늘 본 거니까 재회는 가능해요. 어. 불안하시겠네요. 음, 에, 저기 막. 여러분,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일단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음. 이 관계가 꼭 깨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나, 어, 재회를 하고 나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긴다. 음, 이 사람한테 실망할 일들이 생긴다. 라고 카드는 알려줘요. 음,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했는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실망할 때 하더라도 재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재회는 가능해요. 음. 외는 가능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